심과 떨어져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이곳.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주택에는요. 대박 우리 집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어요. 와. 다른 주과는 다른 이 집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데요. 뭘까요? 네. 저희 남편의 와. 꿈이 실현된 집입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정장 같은 주택 지금 소개합니다. 여덟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충남 아산의 한 시골 마을 이길 끝 모퉁이에 오늘의 시골집이 있는데요. 아, 이런 집에서 누가 살지 어, 궁금한데요. 들어가 볼까요? 네. 오 장작을 있고.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햇살 닮은 미소로 반겨주는 주인공들. 자, 이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만난 곳은 거실. 집에서만큼은 푹 쉬고 싶어 카페 같은 인테리어를 챙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 거실 한쪽 벽이 온통. 통창이 불편해지죠. <웃음> 네. 1차로 되어 있으니까 음. 거실이 햇빛이 그냥 자연광이 있 음. 통창 옆으로는 쉽게 볼수 없는 벽난로가 음. 있더라고요. 이거는 벽난로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번 겨울에 네. 덕분에 되게 따뜻하게 음. 지냈어요. 음. 와. 지금 보니까 장작이 아, 네. 네. 네. 있네요. 진짜. 난방비도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운치 있게 와, 겨울을 보낼 수, 수, 수,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난방하는 걸로 쓰는 돈이 반 정도 줄었고요. 1년치 장작을 생각해서 50만 원 정도의 네. 원치를 샀는데 와. 지금 한 3분의 1도 못 썼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요. <웃음> <날아오네>. 난방비도 줄이고. 인 <웃음> 직접 장작을 피는 게 아니라 사는군요. 네, 그 일도 가능하더라고요. <웃음> 거의 난방비가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웃음> 네. 네. 또 주방은 거실과 다르게 블랙과 그레이로 꾸며서 확 분리를 시켜줬는데요. 또 다른 특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기 보다 나 숨으면 갈 거래신 예요 <웃음> 저희 집에 딸랑 요거 하나 있는데 좀 특별히 말씀 드려가지고 크게 아, 네. 만들고 싶어서 요청을 해서 맞춤 제작을 했는데. 대박? 하나의 큰 저만의 요청 거리가 이제.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그 네. 네. 싱크대가 큰 만큼 수납장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덕분에 뭐 그런 생활용품, 비상약 등 각종 물품을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와, 꽉 찼어요. 그렇죠. 손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장은 예쁜 찻장과 소품으로 채운 박지민 씨만의 힐링 공간이 됐고요. Yeah, yeah, yeah, yeah, yeah. 보면서 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 이게 약간 냉장고 없시죠 네. 네. 아? 저만의 힐링 공간인데요. 아, 네. 네. 어디 어디. 저기 냉장고에 네. 보이죠. 네, 부엌 옆. 미닫 문을 열자 거기 작은 마트가 하나 숨겨져 있다. 여기가 케이달 단면이에요. 마트 가는 횟수가 줄어가지고 사서 챙겨놓고 마트가 힘드니까. 그렇죠. 이 냉장고를 안 보이는 곳에 쏙 숨겨서 부엌을 더 넓게 쓰는 건 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문을 하나 포착했는데요. 뭐, 뭐네 지금 열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남편이 주무시나요? 그 남편을 위한 공간이기때문 어.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남편 위한 ]이면... 공간이었어요. 어... 어... 어, 더 보고 싶은데. <웃음> 어, 네. 아, 나하고 나하고 싶어요, 아, 네. 자, 꽁꽁 오. 숨긴 이방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근데 여기 화장실이 안 보이던데 화장실 어데요? 아, 그 화장실이 네. 거실에서 보이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공부한 꼼꼼하시죠. 뒤쪽으로뺀 거예요. 네. 네. 음 이게 손님과 집주인 모두 다 배려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샤워실은 아 화장실 바로 그 옆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습기 없이 어 송곳송곳 건실 아, 욕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자. 하나하나 정말 네, 신명을 많이 쓰고 있요 그래서 어떡 하죠? 하자, 하자, 이거 이거 바다로 안 물고는데 요 여기 바다? 여기가 저희 남편이 만든 푸짐한 하나이 타일로 만든 욕조. 바다도 아, 이렇게 파서 아, 만든 욕조였어요. 네. 오, 좀 아이디어가 좀참 좋더라고요. 네. 이거, 여기 앉아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아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물 받아놓고 이렇게. 아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중 목욕탕 온 것처럼 소리도 올려요. <웃음> 네, 건실 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부터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천장. 현백 나무인데요. 습도 조절을 나무가 어느 정도 하는 그 도움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 아 어쩐지 탐나긴 한데. 네. <웃음> 남편 보고 있나? <웃음>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은 모두 2층으로 올려서 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했는데 자, 그첫 번째 공간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안방. 자, 그런데 여기엔 아이 장난감 없이 뭐 침대만 있더라고요. 애기만의 놀이방. 놀이방. 네. 장난감은 모두 작은 이 놀이방에 있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찰쩡하게 <웃음> 분리해 놓은 건데요. 침대방에 가자 그러면 아 자야 되는구나. 음, 이런 게 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시킬 때도 좀 편하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자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숨겨진 2.5층 큰 다락방이 나옵니다. 예, 이곳은 엄마 이 박지민 씨만의 공간이라고요. 항상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제가 일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음. 공간이거든요. 가족들한테 음식을 해야 되고, 뭐 잠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책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조금 황행이 되니까 네. 네. 이게 해가 뉘엿뉘어 넘어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남편이에요 이 공간만큼은 꼭 아빠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아까 못 봤던 그방 어떤 그 공간인지 네. 좀볼수 있어요? 예. 네,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 아, 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짜잔. 짜잔. 우와. 여기는 무슨 공간인가요? 어머나 어나어나 자, 어떤 음, 공간인지 음, 아시겠나요? 음, 이 음, 남편이 1부터 음, 10까지 모두 음, 직접 아. 설치한 작은 영화관이었습니다. 어디 갈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죠. <웃음> 영화관은또또 빵빵한 사운드가 기본이죠. TV 하면 옆, 전면 스피커만 다섯 개 그리고 천장에 두개더 아. 직접 다 처음 설치를 처음 했더라고요. 너무 그 욕심이 났었죠. 저는 주택 네. 생활하면서 그 꿈을 네. 이뤘습니다. 아. 이 아파트에서는 절대 꿈꿀 수 없었던 나만의 위해에 지어진 전원주택. 덕분에 엄마부터 아빠, 아이까지 모두의 마음을 뺏을 수 있었다고요. <목소리> 어느 정도나 투자하셨나요, 여기 비용은? 이래저래해서 한 3억가량 들어갔어요 음 앞으로의 뭐 계획,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좀더 많이 리프레시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찾았다 싶어서 뭐 지금처럼만 계속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싶니다 네, 그꿈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